고학이들 안녕 <웃음> 이번 마블 영화에서 또다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온다고 하던데 소식 들으셨나요? 아 물론 저는 들었습니다 음. 가은씨도 들었을텐데 이거 네. 정말 유명한거거든요 음. 어벤져스2에서는 서울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와 너무나도 맞아. 신기했는데 난리났었지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가은씨 고향 김해 <웃음> 군산 <군사 안 웃음> <웃음> 부산이 나온다고? 네, 부산이 나온다고. 아 이번 시간에는 블랙팬서 영화 블랙팬서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멋진 블랙팬스의 액션보다도 그 뒤에 보이는 이 한국 간판 음. 이게 또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이렇게 히어로보다도 이렇게 엉뚱한 간판들이 진스체라 역할을 하는 음.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됐었죠 그런 극장에 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역시 원작이 있는 영화라면 음. 원작에 대해 간략하게 나 알고 가는 것도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다쿠 이달의 영화 블랙 h 스와 아. 블랙 버스트 <웃음> 블랙 팬서 본명 투찰라 1966년 7월에 나온 판타지 포 넘버 52에서 처음 등장한 최초의 흑인 슈퍼 히어로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캡틴 아메리카의 조력자이자 흑인 히어로인 팔콘보다도 무려 7년이나 먼저 나온 셈입니다. 블랙팬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가상의 국가, 와칸다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사실 블랙팬서라는 호칭 자체가 와칸다의 국왕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는 왕가에 내려오는 특수한 허브를 먹고 선대 블랙팬서들의 지식과 인간 한계치의 민첩성, 체력, 힘, 강화된 감각을 얻게 되는데요. 이 허브는 왕가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된다고 하네요. 블랙팬서는 마블에서도 손에 꼽히는 천재성을 발휘하는 캐릭터로 마블 최고의 지성집단인 일루미나티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블랙팬서는 와칸다 전통무술과 다양한 격투술의 달인인데요. 맨몸으로도 윈터 솔저의 강철팔이나 호크아이의 화살을 맨손으로 잡아내고 슈퍼 솔저인 캡틴 아메리카조차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팬서를 상징하는 것은 역시 비브라늄이죠. 블랙벤서는 전신을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슈트로 감싸고 있으며 그의 비브라늄 슈트는 신체 민첩성을 늘려주고 부딪힌 물체의 추진력을 줄이는 기능이 있으며 은신을 돕기도 합니다. 부츠 역시 매우 높은 곳에서 착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비브라늄의 특수한 성질 때문입니다. 마블 코믹스 세계관에는 특수한 세 가지 금속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아담한티움, 우루, 그리고 비브라늄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비브라늄은 진동을 뜻하는 원소명의 어미에 쓰이는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비브라늄은 진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브라늄은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 분산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어떠한 강력한 충격도 상쇄시켜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구가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사용하는 방패 역시 아담한티움과 비브라늄의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에서도 아주 높은 고층 건물에서 추락할 때, 캡틴이 방패를 깔고 땅으로 추락해 낙하 데미지를 상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비브라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수한 음석이 떨어진 곳에서 채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극도로 희귀한 금속이기에 지구에서 비브라늄이 나오는 곳은 남극의 세비지 랜드와 와칸다 단두 곳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는 비브라늄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와칸다산 비브라늄은 충격이나 진동을 받으면 분자들이 더욱 단단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할 경우 충격을 흡수하여 강도가 더욱 상승하죠. 이런 성질 때문에 비브라늄 자체의 정확한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남극 비브라늄은 와칸다산 비브라늄처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거꾸로 받은 충격을 증폭시켜 되돌려 보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진동으로 다른 금속을 융해시키는 성질도 갖고 있어서 안티메탈로 불리기도 한다네요. 원작에서는 1세대 울트론이 바로 이 안티메탈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캡틴 아메리카도 방패 하나에만 합근으로 간신히 사용하는 비브라늄을 블랙팬서는 전신에 두르고 있는 셈인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말했듯 블랙팬서가 와칸다의 구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블랙팬서는 그 귀하고 귀한 비브라늄을 독점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의 재력은 마블 세계관에서도 독보적인 1위에 위치합니다. 아이언맨이 제일 부자일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슈퍼리치로 통하는 아이언맨의 자산이 1200억 달러인데 그 블랙팬서는 그의 4배 이상인 55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헐 대박!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금액인지 비교해보자면 빌게이츠 자산이 811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그의 약 7배에 달하는 금액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와칸다 전체가 지닌 잠재적 부가가치를 따지면 단위수가 아득히 초월하게 됩니다. 원작에 따르면 이 비브라늄은 1g당 만 달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와칸다에는 비브라늄이 약 만여 톤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의 재산은 전 세계 GDP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90조 7천억 달러. 한나로 추정하면 10경 3,280조 900억 원. 호니스타크의 재산 규모의 7,377배. 참고로 배트맨인 브루스웨인의 자산은 92억 달러. 엑스맨의 프로페서 X가 50억 달러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 최근 공개된 블랙팬서 영화의 쿠키 영상에 등장하는 거대한 흑 표본상이 전부 비브라늄이라고 하던데 지금까지 블랙팬서라는 히어로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부산에서 뭐 나올 때 신... 진짜 진짜 진짜 궁금하다 완전 내가 살고 있다 그 내가 걸었다 그 동네가 나오는 거잖아 아 그럼요 그럼요 정말 신기하네 음. 저 서울에 음. 돌아다닐 때그 영화 나왔다고 딱 보면은 오오 했다니까요 어. 엑스트라 출연할 뻔 했었잖아 아 진짜로? 네. 뭐할 거였어요? <웃음> <웃음>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이들, 그때까지 질득하세요. <놀람> <놀람>